so <tries> <tries> <tries> <tries> 이 코골이 소리는 단순한 코골이 소리 입니다. 그냥 귀엽게 봐줄 수 있겠죠 아... 아... 소리는 기도가 좀더 좁아진 소리입니다. 목젖이 좀더 처진 소리겠죠. 이 소리는 기도 협착이 좀더 진행되어서 혀가 살짝 말려 들어가 <놀람> <놀람> 소리는 기도 협착이 좀더 많이 되어서 거의 저호흡에 가까운 소리입니다. 좀 심각합니다. 이 소리는? 저비 심해진 소리죠. 이 소리는? 허가 말리면서 기도를 막는 소리입니다 그나마 호흡은 조금이라도 들어가고 있죠. 이 소리는 혀가 기도를 거의 막아서 호흡이 잘 되지 않는 소리입니다.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고 할수 있겠죠? 이러다가 숨이 콕 막혔어요. 호흡을 하지 못하게 되요. 이 소리는 무이 심하게 걸려서 숨이 헐떡이는 소리입니다. 매우 위험한 상황인데 계속 됩 이처럼 조용하게 숨을 세근, 세근 쉬는게 아주 편안한 잠을 잘수 있는 호흡입니다.